오늘도 여지없이 해는 떴고 하루는 시작된다 2 0대 잘생기고 이쁜 언니 오빠들만 하루에 일상이 있는게 아니다 30대 유부남인 나에게도 일상이 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이빨을 닦고 머리를 감고 똑같다 다른게 있다면 나이가 조금 많고 머리가 조금 빠지고 애가 있다는 점 이것 말고는 그들하고 다른게 없다 결국은 사는건 똑같다 오늘따라 왠지 머리털이 더 빠진다 심란하다 아무리 머리털이 빠져도 출근할 때 왁스는 바른다 내가 출근할 때 챙기는 짐은 앞치마, 그리고 외장형 배터리, 그리고 지갑이들은 가방이 전부다 뭐 딱히 챙길 것도 없고 들고 다닐 것도 없다 가족이 나한테 인사한다 엘리베이터에 핸드폰 놓고 문이 닫혀버렸다 오늘은 날씨가 좋다 왠지 더럽게 바쁠 것 같다 더워 죽을 것 같아요 날씨 너무 뜨거워 오늘 날씨 드럽게 덥다 밥이 목으로 안 넘어간다 퇴근하자마자 라면을 끓여 먹는다 살찌는 건 알지만 이미 포기한지는 오래다 배고픈데 어쩌냐 먹어야지 근데 궁금한 게 있다 라면 한 그릇을 다 처먹어도 1kg가 안 되는데 내 몸무게는 1kg가 늘어 있지? 궁금하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출근한다 쿠팡플렉스 새벽 배송이다 2시 반부터 아침 7시까지 오늘따라 유독 사람이 많아 보인다 내대기번호는 90번이고 와 내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쿠팡플렉스 일을 하면서 쿠팡에 배달을 할 일은 내가 생상을 못했어요 쿠팡플렉스 끝내고 잠깐 잤다 해는 중중에떠 있는데 이제야 눈을 떠본다 10시 40분 딸내미하고 와이프는 외출한 것 같다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기어 나와본다 뭐좀 해볼까 왔다 갔다 해보는데 날씨는 왜 이러냐 내 마음하고 똑같다 바람은 오지게 불러 싸고 빗방울은 조금씩 내리고 기껏 시간 내서 나왔더만 집에 돌아가야 될 판이다. 어 바람은 오지게 불러 싸고 그냥 하늘에선 빗방울이 막 떨어질려 그러고 아 기껏 나왔는데 사람 아주 돌아버리게 하네. 산책도 좀 하고 어 벤치에 좀 앉아서 생각도 좀 하고 그러려고 나왔는데 하여튼 뜻대로 되는 게단한 개도 없어 하여튼 하여튼 날씨도 안 도와줘. 날씨까지 이 모양이니 그냥 집에나 가야 될까 생각해본다. 커피가 땡긴다. 커피나 먹으러 가자. 30대가 넘고 애도 있고 결혼도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날 일이 없다. 입을 열 일도 없고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다. 내가 시간이 나면 상대방이 바쁘고 상대방이 시간이 내면 내가 바쁘고 둘다 시간이 와서 만나자 하면 내가 가기 귀찮다. 결국은 만날 일이 없다. 어떻게 보면 참 재미없는 일상이긴 한데 그냥 나름 만족하고 산다 나가봤자 돈만 쓰지 얻는 것도 없는데 그냥 그 돈으로 딸내미랑 와이프랑 맛있는 거 먹으면 된다 비가 온다 들어가야겠다 똥폼다 잡고 앉아있었는데 결국 집으로 간다 취미생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쉬는 날뭘 해보려고 해도 할 것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이거 봐비 오잖아 바람도 불고 이건 하늘에서도 들어가라는 거야 밖에 나와서 뭐하냐 집이나 가라 이거지 구독자 한 분께서 내가 커피 좋아하는 걸 알고는 어떻게 알았는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주셨다 고급지고 교양있게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 사 먹으려 한다 혼자라도 외롭지 않다 5일만에 장을 보러 왔다 그렇게 비싸다 저 마트 PB상품 우유도 100원이나 올랐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 안그러면 굶어 죽는다 놀 시간이 없다 그럼 굶어 죽는다 그런데 우리 딸이 아프다 병원에 왔다 오랜만에 딸과 함께 병원에 가본다 아빠랑 온 사람은 우리 딸 밖에 없네 수족구란다 얼마나 아팠을까 아픈데 아프다는 소리도 안하고 밝게 웃어준 우리 딸이 너무 고맙다 요즘 딸과 찍은 사진이나 영상들을 보면 항상 저렇게 뒤에 붙어만 있다 뭐 딱히 하는 건 없지만 딸이 더클 때까지는 저렇게 뒤에서 지켜봐 주고 싶다 내년 내 후년에도 우리 딸 우리 와이프 뒤에 항상 서 있을 거다 버틸 거다 그리고 열심히 살 거다